Please welcome, 어? 응, <더더> <더더> i welcome. Kion. 오. 좋. 오라라라라라라 오, 제발뭐 야. f u c k i n 다음 판또키아나 소포를 했는데 리신님이 내려와서 빠르게 호응해드렸습니다. 이전까지 라인전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갱이 진짜 감사했습니다. 오, 오, 오, 오. 키아나 소포는 선택 모빌을 사가지고 빠른 압류를하는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전이 좀 풀렸다면 톱날 단검을 사와서 이렇게 암살하는 블레이도할수 있습니다. 속박 두 번, 에어본 한 번, 디저한 번이라니 충분히 좀 괜찮죠? 와 기동력을 이용한 습격으로 아필리우스를 잡아볼게요. 이 새끼 벽못 넘었네. 야이 씨 벽을 왜못 넘어요? 몰라요. 아니 아. b a s k e 이 거야. <놀람> 아 존냐 아한번지 못돼 한 번은 못돼 한 번은 못돼 No, do no.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간다, 아, 끝까지 간다. 아, 차. 아, 차. 어우, 씨발 강타킬. 모데카이저가 가장 슬플 때는 탑베인을 만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탑갱을 그렇지. 아주 지독하게 많이 갔습니다 마스터이가 화났나 봐 살려주세요! <웃음> 저, 저.. 저 피가 없는데요 저 더블킬인데요 이거 모데와 저는 체력이 많이 빠졌지만 다이애나님이 오고 계셨고 그걸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작이죠 잡자. 마스터이를 잡고 베인마저 한번 잡아볼까 했는데 야! 선생님? 혹시 복수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바로 복수에 성공할 때까지 댱을 가는 겁니다. 맞죠? 모르겠습니다. 야! <웃음>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석삼 불어볼고 풀초 오두막여 오두막을 세번 찾아간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세번 찾아가 드디어 군사로 맞아들이니를 말하죠. 오. 그러니까 세번갱가면한 번은 딴다. 뭐뭐 뭐 그렇다고. 데려왔어요. <웃음> 배달. <웃음> 야, 빨리 먹어. 야, 먹었다. 아니, 이렇게 게임이. 있겠네.